엄청하게 만들어 주지. 아, 이거. 어쩌. Oh shit. 령 불러봤자, 불러봤자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뭐쓸는있네요 어, 뭐야? 사셨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웃음> 저걸 사네. 아, 잠깐만. <웃음> 뭐였지? 아, 잘못 뛰었어. 아, 뛸 때, 뛸때 뭔가 짐작이 갔다. 어, 잘못 뛰었다는 거를. 어? 뭐지? 아, 여기가 아닌가? 아, 아, 반대구나. <웃음> 반대구나, 반대. 아. Let's go! 어이, 독식하지 말라고. 어이, 엉덩이 찔러주마. 크고 단단한... 아...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진짜 싫다. 죽어라 이머리야안 <목소리> 좋네. <목소리> I like <get> it, c u i e 아 그럴 수 없지. <웃음> 또한놈 잡았다! 와, 근데 다른 게임 하면은 그렇게 졸립진 않은데, 유독 닥소 3를 하면좀 졸립네요. 이제는 자면서도 할수 할수 있는 지경까지 이제 올라간것 같아서.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오래된 집그 마룻바닥 있죠. 누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크소 3할 때마다 아주 편안한 상태죠, 지금. 3를 하면. 오 좋아 좋아 아 빨리 가자 해보겠습니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웃음> 좋았어 아주 좋았습니다 척척하게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어떻게 참아 저거? 아, 어. 아, no. 안돼. 복수는 해줘야 돼. 아 이런. 복수해야 되는데. 아, 어. 너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둬, 진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영원히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침입이요? 아친입이고 뭐고 그냥 오면은 죽일 거예요 이제 <웃음> 아 뭐야 씨 없잖아 근데 몇 번을 마신 거야 어 들었죠? 다음부터는 눈치 알아서 해요 다음에는 이번 한 번은 봐주겠는데 또 걸리적거리면은 진짜 내가 강경책 대, 할 거야 적당해야지 씨. 가끔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방송을 좀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적당히 봐주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웃음> 제가 옛날에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을 봐줬어 너무 Don't touch m e 너무 받았기 때문에. <웃음> 와, 씨. 어이, 깜짝이야. 뒤에서 도끼로 찍어버린대. <웃음> 와, 아, 아. 아, 화끈하네. 아난 어, 이런 쿨한 남자가 좋더라. <웃음> 아난 이런 쿨 쿨한...